네 저도 사실 음, 유튜브에도 올렸었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글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반려견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모가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 뭐 100% 장담은 하진 못해요. 바이러스라는 게 근데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서 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우선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항상 되게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근데 어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보이는데요.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약한 양성 반응이라는 것. 약한 양성 반응. 그리고 기사를 보다 보면 음이 반려견 같은 경우에 증상은 전혀 없었다.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 확진자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검사를 해봤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 저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확진자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했고 그런 바이러스가 충분히 밖으로 나왔을 수 있어요 비말 뭐 이렇게 침이나 가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반려견들은 항상. 킁킁킁킁 거리면서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염이 된게 아니라 몸에 묻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려견의 점막을 침투해서 감염이 된게 아니라 묻어 있는 상태에서 샘플 검사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 그 묻어 있던 바이러스가 소량 묻었고, 그리고 이 PCR이라는 검사 방법 자체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아무래도 감염이 된 상태에서 반려견들이 증폭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묻어있는 상태에서 아주 소량 바이러스가 묻었고 그걸 검사하게 되면 증폭이 당연히 더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 어증 WHO도 그렇고 어, 지금 모든 곳들에서 이것만 가지고 절대 알수 없다. 약한 양성 반응의 증상도 없기 때문에 저는 묻어 있었다가 걸렸을 확률과 아니면 어, 실험 오류, 어, 실험 오류일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발생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중국 몇달 됐죠? 우리나라에는 한달 정도고 중국부터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걸렸을 거라고 한다면, 그 전부터, 훨씬 그 전부터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 거고, 만약에 진짜 걸린다라고 했다면, 정말 낮은 확률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번의 변이를 일으켜서 반려견에게 감염됐을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애완동물이라고 써있지만 반려동물은 14일 동안 수의사의 관찰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어, 음성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강아지는 안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히 나올 때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